그러니까 대단해지려는 거는 이제 고사하고 단순히 멍청해지는 것을 방지를 했더니 대단해지는 길을 알게 됐다. 2500년 전부터 철학자, 신학자, 의사들이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했지만 자 행복으로 가는 요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밝혀내질 못했어요. 그런데 행복을 저해하거나 방해하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아냈고 우리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글리스엠 작가 이종섭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를 만나가지고 요즘 행복하냐고 물어보기가 힘든 시대이기도 해요. 내 스스로의 행복도 못 찾고 있는데 아, 누군가한테 그걸 물어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자, 이 책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최소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공격적인 삶을 살 필요도 있지만 최소한 방어적으로 불행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될까?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뭐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뭐 좋은 집을 사고 또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데 자 이런 거를 내가 결과치를 못 내고 있을 때 다른 반대적인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행해지는 방법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자 이런 것들을 자 소거하고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자 조종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오래된 경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개 비행을 한다던가 멋진 모습으로 비행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추락하지 않는 게 목표로 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원인이 추락을 부르는지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는 거죠 악천 후에 비행하는 거 안전점검을 하지 않고 비행기에 오르는 거 음주운전을 하는 거 충분한 연료 없이 운전을 하는 거 이미 불행해지는 방법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그걸 선택해서 무언가를 하게 될때 꼭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반대로 엄청나게 행복해지는 방법은 머릿속에 막떠오르진 않아요. 단순히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직업 가지는 거 되게 추상적이고 뭔가 알지는 못해. 근데 불행해지는 방법은 되게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로 치면 은 업사이드가 있고 다운사이드가 있는데 자 평균 이상의 어떤 수익률을 가져오는 모든 긍정적인 어떤 결과들을 예상을 하는 거고 다운사이드는 그저 파산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저자가 경비행기 운전을 하면서 업사이드를 생각한 게 아니에요 뭐 배경이 엄청나게 멋있는 건지 알프스 넘어가면서 그 배경이 엄청 눈에 띄고 화려해도 그거에 이제 심취하는 게 아니라 한번의 비행을 그냥 완주하는 거 안전하게 완주하는 거에 다운사이드 다운사이드를 제거하면 업사이드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어느 정도 높아질 수 있다 이걸 테니스 경기에도 적용을 해보면 아마추어가 있고 프로가 있는데 자, 프로끼리 경기를 할 때는 점수를 잃는 것보다는 점수를 얻는 데 목표를 둬야 되는데 아마추어는 반대로 점수를 잃는 거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트에 금방 걸리는 공, 말도 안되는 궤적으로 어, 테니스 공을 날린다든가 항상 실수를 한다는 거죠. 근데 프로는 원하는 곳으로 일단은 공을 보내긴 쉬워요. 그런데 상대방보다 더 잘해야 되는 거죠. 취미 테니스에서 중요한 거는 점수를 엄청나게 얻는 것보다 최소한의 점수를 잃지 않는 것.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그냥 잘 사는 것도 나쁘지 않고 도덕적으로 그냥 사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모호해요. 행복으로 가는 길이. 술, 마약, 만성 스트레스, 소음, 긴 통근식, 하기 싫은 업무, 실직, 이혼, 가난, 빚. 우울증, 짜증, 분노, 부정적인 상대의 행동과 말투. 그래서 나열하기도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불행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들은 굉장히 눈에 보이고 굉장히 딱딱한 느낌인데 행복으로 가는 요소는 굉장히 모호하고 공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고 도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저도 그러한 삶을 굉장히 어, 중요시해요. 자, 그런데 한 번은 돌아볼 필요는 있겠죠. 내가 지금 굉장히 다운사이드 나를 굉장히 올가매고 불안하게 만들고 불행으로 끌고 들어가는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지 않은지 업사이드 쪽을 굉장히 계속 추구하고 무언가 밀어 붙였는데 결과가 시원치 않다 굉장히 모호해요 그러면 다운사이드도 한번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